아홉 명 데려가서 다 죽이고요 천주교인들을 몇살시켰어요아네 <웃음> 어, 맞긴 한것 같은데 너무 <웃음> 아예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좀 그렇지 않아요? 너, 너 천주교 신자 아니니? 몇살시켰다고 <웃음> 하면 천주교 신자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, 좋아요 네. 집에서 병인양요가 생겼어요 What's the name of France? f r a n 프랑스 r a n c e France. f 강화도로 e France. France. France. 것 r a 요 c e France. f 아 a n c e France. f r 아 n c 아 <웃음> 제대로 샤만노 그렇게 안 말했어. 요제너럴 샤바노. 논이라샤바제대샤제너럴 샤바노. 제대로 샤노제너럴샤아노 제대로 샤바노. 제대로 샤바노. 제로샤노